누가 기준인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. 음, 퀄은 옷이 기준일 수도 있고요. 그 다음, 해픈 옷이 기준일 수도 있고요. 그 다음, 음, 온 음표가 기준일 수도 있어요. 그걸 이야기하는 거고요. 위에 숫자는 이 음표들이 몇 개가 한 방에 들어가느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. 어,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. 사실 나도 얘기하면서 무슨 말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선생님도 근데 곧 아시게 될 거예요 설명을 다시 해볼게요 자 아래 산은요 코로노시 기준이라는 뜻이에요 코로나가 어떻게 생긴지 아시죠 까만색 까만데 기둥이 있는 거 코로노시 기준이고요 위에 사는 그 코로노시 4개 들어있다는 뜻이에요 방 안에 4명까지 갈수 있어요 한 방에 4명 들어갈 수 있어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자 보면 요거 먼저 한번 보세요 어? 박자표가 4, 4 4, 4네요 그죠? 그럼 아래에 4는 코르노시 기준인 거고요 그 다음 위에 4는 코르노시 4개 들어갈 수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, 둘, 셋, 넷네 박자요 자 그럼 첫 번째 거 한번 보세요 어? 게 없어요. 뭐 하나죠? 호놀. 오, 이 말은요. 호스은 뚱뚱해요. 호스은 혼자서 네박자니까 코로노 네 개하고 똑같으니까 혼자서 다 잡아먹는 거예요. 방 하나에 딱 들어가면 아무도 못 들어가요. 왜냐면 호스은네 개니까 코로노 네 개하고 똑같으니까. 그래서 코로노 혼자서 방을 딱 차지하는 거고요. 그다음 방을 보세요. 음, 해프노스는 코로노보다는 조금 날씬해요. 그러니까, 해후 l 하나는 두개또 다른 해후 t 하나는 두개 투투. 그래서 4가 되죠 그래서 해후 o 두개가또 방에 들어갈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은 음, 코코노슨스 l f 요 코르노슨 한 박자잖아요. 그러니까 코르노 a l 개까지 되니까 하나, 둘, 셋, 넷, 이렇게 f 개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. 그걸 f 야기하는 거죠. 자, 그럼 이렇게 되면. 어! 위에 숫자는 3이에요. 그런데 밑에 숫자는 뭐죠? 4. 4네요.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죠? 아래 숫자 4는요. 코로노시 기준이고요. 그 다음 위에 숫자 4는 코로노시 3개까지만 들어갈 수 있대요. 3박자만 한방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하나, 둘, 셋 이렇게 코로노시 3개면요. 끝! 그 방은 이미 다 찼어요. 못 들어가요. 그 다음은 두번째 마디를 한번 보세요 두번째 마디를 보세요 두번째 마디는 몇 박자죠? 어? 다디를 해프 노 다디를 해프 노는몇 박자예요? 세 박자요 그러니까 얘 하나가 딱 들어가면은 아무것도 못 들어가요 왜? 세 박자까지만 들어가니까 한방 한 안에 오, 어, 그래서 다른 건 넣을 수도 없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어?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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o, 안 돼요. 너무 많아서 두 박자밖에 안 되는데 세 박자는 못 들어가잖아요. 그럼 호노스호노스안 notes. 돼요. 호노도 너무 뚱뚱해서 못 들어가요. 그래서 2, 4, 2, 사 4분의 2 박자는요. 호노도못 들어가고 나디의해프노세 박자짜리도 못 들어가요. 우리는 이걸 타임 시그니처 박자표라고 해요. 그래서 이 박자표는요. 몇 박자가 있는지 설명을 해주는 거랍니다.